시안 기술은 에어리얼 투 백그립이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베이직 에어리얼은 이런 식으로 펼치고 닫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에어리얼 투 백그립은 에어리얼로 던져가지고 거꾸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리버스 그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 뭐, 누누이 말하지만 에어리얼 기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이 답이야. 감을 자신이 혼자서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에어리얼처럼 던져요 똑같이 던져요 이 자세에서 베이직 그립에서 던져줍니다 근데 던져준과 동시에 그냥 베이직 에어리얼은 이 상태에서 베이직 그립에서 베이직 그립으로 잡지만 그 지금 강조하는 이 기술은 거꾸로 잡아야 돼요 리버스 그립으로 잡아야 되는데 약간 팁을 드리자면 던진 다음에 그냥 베이직 에어리얼은 그냥 이 상태로 해서 봤죠 근데 그 지금 기술은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쿠.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리버스 그립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잡지 말고, 던져가, 던져,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약간 눕혀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잡기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가, 이렇게 딱 정자세로, 이 자세로 리버스 그립 장, 상태로 만들어주, 만들어지도록 만들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아무튼 뭐 모든 리어, 에어리얼 기술들이 그렇듯 연습이 답이니까요 슬로우 모션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연습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